놀이동산 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놀이기구 타기. 방금 한거 아니야? 아 <웃음> <웃음> 어, 뭐야 재미 없어. <웃음> 스킬 키 <웃음> 화이팅, <스킬이>, 운하고 <웃음> <웃음> 있을게요. 하면 가자 데뷔길 걷자. 네, <웃음> 네, 재발령. 네, 대지막또 뭐였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웃음> <웃음>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웃음> 나감 빼고 다. 어? 한국 패. <웃음> 어? <웃음> 와, 아, 내가 할라 했는데. <웃음> 네 네. 노노노. 겨울이귤. 겨울이귤. 겨울이귤 한 15개 보실 수 있어요. 겨울에 딸기. <웃음> 딸기. 다기스 어, 다기. 어, 손톱 보내실 때까지 어,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나요? 김덕분 정인이. 정인이요. 누가 응. 가장 어렵게 깨워요? <웃음> 가장 어렵게 깨워요? 아그 <웃음> 어렵게 일어나냐 이런 그뭐 말씀 아, 현진이요 현진이요 아 맞아! 아, 와 진짜! 현진이 현진 진짜 아, 와 현진이 어릴 때 축구팀 이름은 뭔, 뭔가요? 현진이.. 다현진 아, 현진 어렸을 때 축구팀 있었구나 현진 추갈못 내 다음? <웃음> <웃음> 하하하. 하하하. 멤버들 본인이 생각하는 내 다음? 창빈아 너가 최고야 내 다음 어 찬이 눈썹 스크래시 본인의 의지인가요? 어? 네, 너무 맞아요. 멋있어서 울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눈썹 스케치입니다. 음. 오예 멋있어 멋있어. 그래서 친하고 싶은 선배님은 형은 거의 다친해셨고 맞아요. 그치 형은 저는 가스븐 진영 형이에요. 오. 오 요즘 빠졌어요. 진짜, 진짜 멋있어.